이제 위에 보시면 글자에도 그림자가 적고 아래쪽에도 글자에 그림자가 적죠. 이런 경우에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서식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해줍니다. 그리고 도형 효과는 그림자 옵션에 가서 투명도 0 흐리게 0 간격은 적당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래도 마찬가지죠.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해주시면 글자에, 사, 글자에 생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됩니다.